안녕하세요. 프레시틀입니다. 오늘은 좀 아쉽고도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최초 우리나라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밖에 없었던 홍대 비보이 전용극장이 2019년 12월 31일부로 문을 닫고 완전히 폐쇄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참 안타깝습니다. 홍대 비보이 전용고장은 2004년분을 열고 비보이를 더 헐리알린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그리고 배틀비보이 베이비 쿵, 쿵페스티벌, 쿵시즌드림옷까지 어, 많은 넘버블 뮤지컬 공연을 <목소리> 올리면서 스트릿댄스들이 더욱 더 많은 무대에 설수 있도록 어, 그 자리를 지켜왔었죠 레드블비시원, 코리아사이퍼, 매치원스킬 뭐 등등 정말 많은 비보이 행사들이 그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비보이 대회뿐만이 아닌 음 다른 장르의 스트릿 댄서들의 뭐 배틀 대회라든지 댄스 대회 그리고 대학생들 졸업작품을 발표하는 곳으로도 항상 비보이 극장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스트릿 댄서들의 뭔가 놀이터이자 댄서들이 모여서 많은 소통을 할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뭔가 땅과 노력이 깊은 장소였다고 뭐 말할 수 있겠죠. 2004년 홍대 비보이 극장이 뭐 15년 만인 2019년 12월 31일 이제는 전 세계 최초이자 우리나라에 밖에 없었던 홍대 비보이 전용극장은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홍대 비보이 전용극장 같은 스트릿 댄서들이나 많은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홍대 비보이극장 같은 무대, 공간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저도 많이 속이 상합니다. 정보가 좀 음,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보이 프레시였습니다.